시리즈, 어, 시리즈, 사, 사사기 8편, 온열과 에웃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족속과 싸우리일까 자 사사기 2장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를 와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바알들을 섬기며, 자,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조기 수, 그 은대로 오른대로 향하였더라. 자, 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이걸 보면, 여, 1장서부터 1장 1절이 뭐냐면 여서가 죽은 후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8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우수가 죽은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우수와의 미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수와의 미완성이라고 제목 지은 이유가 뭐냐면 참어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가 12지 1 2집파에 전부 다 모든 땅을 분배했고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세 가지 종류로 가나안 족속을 갖다 우리가 그 정복을 해 나갔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 진멸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가나한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요? 해그 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사람은 뭐냐면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한 족속에 동화돼서 그 바하신과 아세다로 아세라신에서 그 동화돼서 그 사람과 익숙한 상태에서 동화되고 같이 살았던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 사사기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가나한 족속을 진멸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세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그들이 모세를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라베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나게세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참 중요한 곳인데 그다이왕이 처음에 그 왕이 돼갖고 헤브론에서 왕을 7년 동안 하고 통일되기 전에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까 안악자손이 나왔던 거인족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이 참 중요한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가나안 족속과 그 변방에 살았던, 변방에 살았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골짜기 주민들은 아 여호와께서 유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가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 사서 색 19장에서 나온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전에 말씀이 뭡니까 이 전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 그 그들을 쫓아내갖고 완전히 진멸하고 난 다음에 밑에 골짜기를 내려갔더니 골짜기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고 골짜기에 물이 있고 평지가 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갈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거기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 정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문하세의 족속이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 이 주민과 다한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블론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가나한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와서 노을하고돈 받고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땅을 정복했느냐?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가나한 족속에 동화돼서 살았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아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겠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겠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아 에브라임이 거세에게 개세에게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거셀에 개세래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한족속이 그들 중에 거절했다고 아까 나왔죠. 아셀이 압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아식집과 헬바와 이빅이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살과 동화에 대해서 뭔가 그들에게 이익을 받고 뭔가 뭔가 풍요로움을 갖고 싶었다고 해서 뭐라고 쫓아내지 28제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아니한 것하고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괜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술 먹는 장소에 가서 술 먹으면 괜히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동화돼서 여기서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자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원을 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걸 갖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너희를 갖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희가 가시게 되겠다. 우리가 결국 만먼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인데 결국 만먼신은 뭡니까? 돈신이거든요. 돈과 결력과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탁하고 같이 한다. 그런데 결국은 돈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1절 23절을 보면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이방민족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우리 정세를 보면 북한, 중국 여러 가지가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사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가 말을,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셨다는 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우리를 우리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한테 왜 우리 우리한테 왜 하나님은 사사를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자.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눈종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종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추종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어,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 종이, 종이라고 나옵니다. 눈이 아들 여호수가 110세에 죽음에 그그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뭐요? 그 후에 나온 세대들은 뭐예요? 처문에 가난 출애기 1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그 가난, 그 가난에 들어가지 말고 광에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세대는 뭐예요? 여호수와 함께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들었던 세대입니다. 3세대 넘어와서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하신, 말, 하신 것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세대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전후 세대 지금 우리가 나오는 20대 30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50년대 생 40년대 생들은 전쟁을 알고 전쟁이 힘들고 어렵고 참혹했던 것을 알고 살아왔던 세대, 세대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르는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북한과 합해야 됩니까 아 그리고 전쟁하는 것이 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쟁하지고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아까 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그냥 놔두고 니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줘버렸습니까? 이 사람 엘 민족이 말들으니까 그들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했으며 팔아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꼼짝도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하신,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지을 들이시고 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약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뭐냐면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그러습니까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양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말을 안들어고 사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들은 하나님과 영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들한테 예언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라는 게 뭐냐면 그이 선지자에서 사사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돼버리면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너무 울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죠. 자, 사사기 1장 1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바흘도 생겼고 악행하고 음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요 그들을 노력한자에다 팔아버려 버린 거예요. 너희놈시켜다 나쁜놈들 가만도 두지 않겠어 이러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요 여와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1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지지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지지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계를 한 겁니까? 회계하지 않았어요 회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인간적인 거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장 11절에 10, 보면 평안이 오죠. 그 땅이 온 어, 평온한 지 40년. 그날에 모압비 이스라엘 수와에 굴복하며 그 땅이 사, 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사사를 통해서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평안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뭐래요? 자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메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니까 또 악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 정말 좋아야 되는 이유가 집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평안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고 또 음행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는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직선론적으로 역사관을 갖다 봐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순환이 되는데 왜 이게 직선으로 가면 악행, 징계, 루짐, 구원 그다음에 평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악행으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건 직선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느냐. 순환론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봐야 되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창세기와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론적 역사관으로 보면 천지 창조, 탈옥, 구속, 심판, 회복, 새늘과 새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또 와요. 원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해너의 머리, 머리를 갖다가 멸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계속 이것이 계속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론적으로, 직선론적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봅니까? 회전론적으로 봐야 되겠다. 순환론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타락하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돌아가는 순환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론적으로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 내용을 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기는 선비사자의 스승사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삼손도 나오고 애후도 뭐 애후 나오고 전부 다 사람을 저, 저 죽이고 막 기두원도 나오고 두보라고 전쟁하러고 그러는데 왜 이게 선비사와 스승사가 됐을까요? 그럼 뭐예요? 이게 스승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공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게이 사사기인데 영어를 보면, NIV나 킹게임스 버전에서 뭐, 자지스로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죠. 잘못하니까 심판하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주는 것이 결국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판관기로 나옵니다. 판관기는 것은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 자지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사기냐, 판관기냐, 자지스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법계 역할 대신한 사사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목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홍해를 가렸던 것.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리더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언약괴가 들어갔습니다. 법계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단강도 뭐예요? 홍해를 가를 때그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요단강갈때 어떻게 갈았습니까 요단강은 법계가 먼저 가갖고 요단강물을 갖다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난데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계 대신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사기에서는 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자 여기 보면 운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두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빨갛게 저좀 했던 걸 밝게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남유다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나온 선지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조금 악했다. 북이스라엘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고 하느님 말씀을 잘안 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다와 베난 지파남 유다에 나왔던 그런 선지 사사들은 온열과 에웃과 입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선지자, 소지 선지자를 구분이 되는데 대선지자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전쟁 영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지 선지자는 말씀으로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했던 것이 소선지자인데 여기 에웃은 딱한줄 나옵니다. 한 줄. 한줄 나오는데 이분도 뭐냐면 소시산 선지자기보다는 대선지자로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소선지자로, 어, 그, 그, 아니, 삼갈, 삼갈, 죄송합니다. 삼갈이 소선지자로 나오는데 삼갈은 딱한줄 나옵니다. 한줄 나오는데 어, 이그 소뼈로 그, 600명을 죽이는데, 여기도 전쟁 영웅으로 보니까 이 사람도 혹시 전쟁 영웅이니까 이것이 대선지자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용이 한 줄, 한 절이라서 아마 소위 선지자로 구분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어, 그 선지자들, 까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왔던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가 그 현재 이스라엘 그 지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당시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했을 때그 땅과 그다음에 다윗은 더 컸죠. 그런데이 땅과 지금 이스라엘의 땅과 비교해보면 참더 터무니없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것이 일단 동이스라엘 쪽, 동그동 그동 요단강 동쪽은 거의 어 뺏겼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그 요단강 서쪽을 서쪽을 보는데 요단강 서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서한지구가 나옵니다. 서한지구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골란고원이 나오는데 골란고가 서한지구는 어, 현재 이스라엘 이 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1967년 그 6월 전쟁 때 6일 전쟁 때그 서한지구와 골란고원을 갖다가 어 저, 침공해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법 점령이 된 거라고 우리가 서한지군을 볼수 있고 곤란공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곤란공원 같은 경우는 그 관광객들이 매년 한 300만씩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관광지고요. 지금 서한지 같은 경우는 260만이 어떤 그런 그 민족이 살고 있는데 210만이 팔레스타인이고요. 50만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항상 서한지구에서 이게 그 싸움이 나는 거죠. 폭탄이 터지고 뭐 폭격을 하는 이유가 겨우 서한지가 뭐냐면 점령지지만 210만에 된 그런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대항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엘리, 에, 온리엘, 에웃,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건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감한 자반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온이엘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얻은 온열엘입니다 여러분, 그, 그, 자기 딸을 죽였다고 이제 갈레비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뭔가 쟁취하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없고 권력도 지은 온니엘이라고 제가 저, 얘기를 저저 제목을 썼는데 사사기 1장 12절 15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테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 갈렙의 아오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카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동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조카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카로 보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악사가 출구할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들구 하자. 아 어, 고자하고 나귀에 내려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나오습니다자 남방으로 보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게 황야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황는그 이스라엘 국태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큰 땅이고 황무지라서 아무것도 풀도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니까 딸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나 그러면 뭐라도 하나 줘요. 라고 뭐라고, 뭐라고 해요. 샘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성의 권위가 획득되는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사가 이 정도 자기 자신 만만하게 했던 것은 결국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 민숙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여성 권위를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유산상속을 요구하는 어, 스르부아스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면 나옵니다. 뭐냐면 임수, 임수기 27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 슬로부아리아 찾아왔, 아,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선, 아, 마길의 증손 길라세의 손자, 헤베의 아들, 슬로부아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아,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 아 디르사라. 그들이 회왕물에서 모세계, 모세장,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가 광에서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그 종족 중에서 왜그 땅들이 없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왜그 종족들 중에서 우리가 삭제되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권위를 요구한 것이 이게 스로바스 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도 샘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당당하게 그 당시 여성들이 권위라는 것은 여성들은 사실 인구, 인구에 처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당당히 이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정말 똑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이 참 똑똑했고 정말 당당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권리를 갖다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중요한 거라고 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한 사람한테 더욱 강한 온열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절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아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누구요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요. 그러니까 어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펴졌으므로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걸 해석해 보면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악랄하고 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8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섬겼다고 얘기하죠.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부르지음에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이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은예리라.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의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예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 이기니라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 그나스 아들 온예이 죽었다라고 얘기습니다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악랄하고 힘들고 정말 독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온예이 가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이온예이 용감한 것도 있겠지만 10절 초에 보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이 용맹할 수 있었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온예엘이었단 얘기죠. 자, 그럼 온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담집 다혈질 갖고 온 결과지향형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DI형은 결과지향형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 건설적이고 목적 의식이 분명한 타입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사귈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 악, 저, 갈렙이내딸 주겠다 그러니까, 아,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했던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전에 응할, 거의, 응할 때 거의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어때요? 구산 리사다임을 가서 죽일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 와도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느냐 안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자, 논쟁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확신을 갖고 한다. 그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결, 에,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자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아. 이게 결국은 내가 하느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가 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시작했던 일은 다른 사람의, 그니까 다른 사람이 끝내주기를 원한다. 결국은 뭐냐면 조금 그 리더로서 나머지 짓고 짓고 어, 좀 힘든 일들은 좀 남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얘기죠. 일에 넘은 몰두함으로 아내나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 자, 이거 봤을 때 아까 악사가 조금, 아, 이 사람 좀 힘들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예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 베냐민. 남한테 인정 못했던 왼손잡이 애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냐민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애우시 됩니다. 여러분, 처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오른손잡이의 아들, 왼손잡이의 에오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단점을 장점화, 승화시켰던 사람이 에오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에오시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17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짖으며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베냐민사람 그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우시 길이가 한 귀비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로 하나이다 하니 왕의 명령을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선 사람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여기 돌 뜨는 곳이 뭐하는 곳인줄 아십니까? 돌 뜨는 곳은 몰렉신 있죠 몰렉 몰렉신을 만드는 곳입니다 몰렉신은 몰렉금호스신은 이게 금호스신을 만드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몰렉신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신상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은밀한 곳이 왕을 아래로 하느냐이다 그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이 왕이 뭐라 고 그래요? 혹시 촌지나 주는 줄 알고, 뭐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다 물려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용의주도와의 계획이 철저한 애우십니다. 자, 보면 뭐요 애우시 그에게 들어가 왕은 선들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애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애우시 아,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우시 현관에 나와 다락문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공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으로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가루를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야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고 얘기했습니다자 여기서 제가 파란 불로 쳐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벨 일이 있나이다 하고 그 사람을 유혹했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경비 경호가 소란 팀을 통해 틈에, 틈틈서 왕의 몸을 찔렀죠. 그 다음에 뭐요? 문을 몰래 뒤에서 문 안에서 잠구 잠그, 잠죠그 다음에 도망을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갈 시간을 벌었단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요단강 나로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만 명을 죽었어요. 철저하게 용의도하고 철저하게 계획이 철저한 애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보면 S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S C S D형 우울점액담즙질 국난 극복형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이게 CSD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C형도 C형 아주 신중한 사람 S형 아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또하나 뭐냐면 D형은 주도적인 것이 다 같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잘 쓰는 것은 C형을 가장 쓴다. 그래서 용의주도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개혁적인 것은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그거 실행하고 기다려주고 집행하는 것은 S형과 D형으로 쓰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연구를 한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시키고 가서, 가서 죽이고 도망가고 장고 이런 거 했다는 얘기죠.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지도자다. 어려운 시기에 해성처럼 나타나고 타인과 협상하지 않고 근무 중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원칙을 고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팀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충식, 충직함과 성실함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에우입니다 그런데 에옷그 그 이런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것이 에우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둔환자 에블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사사기 3장 12절 14절 1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 행하니라 모아방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종려나무, 종려나무 성업을 점령한지라 여기 종려나무 성업이라는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여리고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무작에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 있으니까 따뜻하죠. 해발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해발 700, 800m니까 좀 춥고 선선한 입장인데 이그 열이고성, 종려나무 이성업은여리고성은 해발 200 마이너스 200m니까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냐, 헤롯대왕의 겨울궁전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해서 전장이 많은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8회 동안 섬기니라,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둔한 자가 뭡니까? 뚱뚱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자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뚱뚱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을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 자 볼게요. 자 점액질. 팀플레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팀플레형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자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사손들을 모아 가지고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함으로 전문가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고 입술과 턱 주위가 두툼하다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 우리가 S형적으로 점액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태평해서 어디서나 잘 자고 조용하며 침착하며 남의말잘 들어주고 이익의 발과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이런 것을 간파하고 은밀하게 얘기를 해갖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익을 발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걸려든 거죠. 이 사회의 기름 같은 역할을 하고 화를 내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러 압박받는 것을 싫어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해블론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글론을요. 자, 그 다음에, 어, 보면, 자, 마지막 한절 나왔습니다. 아스다롯의 아들이 바알을 상징하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 에웃 후에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길이 있어 아나스는 뭐냐면 아스다롯 아세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길이 삼갈이 있어 삼갈은 이스라엘 족속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잡족 속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소모는 목적이 뭡니까? 소는 뭐예요? 바하신이 뭐죠? 소를 대표하는 게 바하신입니다. 그죠? 바하신 대표하고 소니까 아나는 그러니까 아세라와, 아,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부부죠. 남자 신이 바알이고 그 남편,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이러니가 뭐냐면 아내를, 아내, 아내가, 아내의 아들이, 그죠? 바하신, 남편의 소중한 그 상징물을 갖고 블레셋,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다 때려 죽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 아스타롯의 아들이 바하를 상징하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보면 뭐예요 자, 이 막대기 하나, 삼선과 같이 뭐예요 삼선은 그저 당나귀 뼈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손 손 막대기로 다 때려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감독자, 담집질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력이 뛰어나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 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고 추진력이 있고 고정관념이 치우치지 않아 있고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안지만 후회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혼자 열심히 일하고 상대편을 꿰뚫어보고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중요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담집절 결국은 삼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는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할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할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 아, 아셀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동화돼서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고 거기에 유혹에 빠졌고 거기에 매혹돼서 우리가 그쪽에 가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 몸은 우리가 생각과 몸은 행동은 결국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돈신, 만먼신을 택하지 않느냐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웃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